안녕하세요, 황이로허 호더 황이로!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왜 가냐? 바로 은혜의 태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왜? 뒤질해? 왜? 얼굴 때문에 웃는 거야? 어. Oh. <웃음> 네, 진 아, 어. 이상하게 생겼어 어, 네, 네, 네. 부산으로 은혜가 2박 3일 정도 태여행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은혜랑 같이 태 태교 여행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아쿠아리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낚시도 할수 있고 해루질도할수 있고 또 뭐도 할수 있지? 롯데백화점 본점 그건 네 대출 받아서 해뭔 <웃음> 대출이야? <웃음> 그래가지고 부산 브이로그 2박 3일 동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츠고 어떡해 주방이주방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밥주세요국 없으면 안 먹어요 좀 계란후라이 좀 해주세요 아 그렇게 안 생겼어 <웃음> 아 이유로 <씨>. 해서 아, 예. <웃음> <웃음> 몇 대를 점하는 <좀> 거야 <웃음> 자 여러분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저 혼자 운전했고요 은혜가 운전을 한다그랬네요 임산부여가지고 제가 멋있게 그냥 하지마 이렇게 축으로 했어요 맞지 은혜야 멋지다 멋지잘땐 네가 해야 돼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먹었는데 부산하면 뭘 먹어야 돼요? 바로 돼지국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국밥을 먹으러 왔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은혜 무슨 너랑 나랑 놀러 올 때마다 비 오는 것 같아 너야 너야 너야, 너야. 돼지국밥은 무슨 어, 돼지국밥이지 돼지가 먹는 척아 <웃음> 너가. <웃음> 자책 개그 재밌는데? 빨리 먹어, 돼지야. <웃음> <웃음> 음. <웃음> <맛있어>? 음. <웃음> 돼지 위원. 맛있어? 저녁에 돼지고밥 먹을 거야? 밀면 먹을래, 돼지고밥 먹을래. 밀면, 밀면. <웃음> 제가 밀면 좋아하거든요. 오늘 저녁은 밀면 먹겠습니다. <웃음>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우리? 나 쉬어야 돼, 나 괜히. 아, 쉬어야 돼? 뭐라고? <웃음> 괜히 왔다고? 나 피곤해서. 어, 좀 쉬어, 쉬어, 쉬어. 피곤하면 쉬어야지. 나는 좀 나갔다 와도 괜찮니? 돼지고밥 먹으러? <웃음> 그럼 진짜 비대 써야 돼. 빵아 빵바 입냄새 난데. 팍! 까꿍 뜨거워, 씨. 엄마, 아빠 태교에 왔거든? 그래가지고, 푸고 오빠 진짜 그거 좀 조용히 얘기해야 돼. 아, 진짜로? 푸르르. 엄마, 아빠 태교에 <웃음> <웃음> <웃음> 성훈아, 이게 지금 얼굴 봐봐. 헐, <웃음> 개 <개미> 미쳤지. <좋지. 웃음> 어, 화장이라좀 시켜야 되네. 미안해, 성훈아. 내가 사과하는 의미에서. 아, <웃음> 어, 근데 어디 갈 건데? 나쉴 거야. 진짜 쉴 거야? 조금 어. 쉬자, 나가자. 아, 알겠어. 쉬고. 뭐, 바로 백화점을 가. 너살거다 샀잖아. 주방에 베네쩌구리, 분유포트기 뭐 이런 거싹다 선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살게 없어요. 지금 자기 거 사러 가는 거예요. 쵸빵너 <웃음> 뒤졌어 쵸빵아 <웃음> 아 일어나 어, 이제 나가자 아나 상만이 보고싶어서 못났어 <웃음> 아침에 상만이 그러고 있었는데 상만이 알지? 아, 귀 긁는 거 맨날 <웃음> 기름을 왜 <웃음> 이렇게 <웃음> 여보 궁금한 거 있죠? 쭈팡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쭈팡이가 커서 뭐 했으면 좋겠어 건물주 그건 직업이 아니잖아. 다시 쭈팡이가, 엄마, 나 UFC 하고 싶어요 하면 어떡할 거야? 안 돼. 그러면 쭈팡이가 소방관이 된다고 하면? 된다고 할 거야. 그거는 왜? 그것도 위험하잖아. 위험한데, 그거는 이제 좋은. 그럼 UFC 선수들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게 UFC 아니라, 선수는? 좋은 일을 하잖아. 남을 구해준다든지. UFC 선수가 막 남을 구해주진 않잖아? 그러면은, 군인 한다 그러면, 오케이야? 응. 은혜는 진짜, 군인을 좋아해요. 이제 <웃음> 20살, 21살 되셔서 군대 가시는 분들도 되게 리스펙 하고저 또한, 옛날에는 막 친구들 막 짬, 짬시짬려도는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고생하러 가는 거 알아가지고 맞아 너무 춥고 너무 춥고 탐피 하나 잃어버리면 맨날 밤새도록 찾아야 되거든 그, 그걸 알기 너무 끔찍한 알기때문에. 일일 거 같은데 어그 탐피 잃어버린 그 사람은 진짜 짬이 높아야 돼 <웃음> 이등병이면 으악 <웃음> 이등병이 만약에 탐피 잃어버려서 하루종일 짰잖아요 진짜 너무 끔찍해 나는 진짜 근데 그리고 쭈빵이 보다 보면 친구들이랑 호기심에 응. 술도 먹어볼 거 아니야 나도 껴살라 <웃음> 아 나도 껴줘! 아이 아, 아줌마가 이러지 그럼. 나도 게임 할줄안 근데 만약에 쭈빵이가 <웃음> 한번 취했으러 왔어 아. 야 김상만! <웃음> 그럼 바로 싸대기 <웃음> 아, 어디서 상만 누나한테 <웃음> 아 우리 축빵이가 유튜브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선배님이 알려줘야지 <웃음> 아 요새 그렇게 안해 아빠 아나 아, 그러니까. 구닥다리 새끼 바로. 아 그럼 진짜 걔 좁할까봐 내가 <웃음> 뭐 C 아 너머? 근데 약간 잠깐 빵이 얘기하면은 맨날 우리 뭐 거의 싸울 준비하고 쭈빵이까 괴물인 것처럼 무서워하고 그럼 쭈빵이가 애를 괴롭힌 거야 그래서 연락 온 거야 그럼 뭐 어떡할 거야? 몇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재현 바로 괴고 어. 엄마 나 왔어? 어 왔어? 별일 없었고 아 어. 내가 그괴롭히는애 있었는데 걔가 괴롭히는 애가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디서 가비 지구를 괴롭혀! <아파. 웃음> 아 아! 왜왜왜왜왜? 아파왜왜왜통증 왔어? 또 병원 갈까? 씨아아민아미안하 오늘 못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네 카메라 꽃씨 이거 삐 삐초리 처리해줘. 삐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방에 댐삐 처리가 안 되잖아, 내가. 삐. 우리 어디 가요? 백화점 가. 이런 리발. 은혜하고. 내가 저기 하는데, 저너 약사한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사람들, 너 바보로 하는데, 너 바보 캐릭터라그기는데저 <웃음> 새끼가. <웃음> 왜? 너 바보 하기로 했잖아. 나 바보 맞아. 나 약사도 아니야.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살수 있는 거어 그러네. 43만원 이거 사줘. 아니, 15만 원 밑으로서. 거 근데 다 해져 있잖아. 내가 이거, 이거 봐봐. 뭐야? 이러야 어, 진짜네. <웃음> 다 해져 있네. 어쩌라고 <웃음> 신기하는 척한 거야. <웃음> 아니, 저거 사실 상마이가 다 먹은 거. 걔개지잼 <웃음> 여기 상마이가 어디 있어? 감다 떨어졌네, 진짜. <웃음> 어쩌라고 내가 개그맨이에요. <개음행이야? 웃음> 어, 개인기 해 봐. <웃음> 나 근데 너 진짜 임신하기 했나 보다 저희는 원래 여행 오면 제일 늦게 가는 곳이 숙소거든요 다른데 돌거다 돌고 엄청 빨빨거리는데 그네가 이번에는 잠을 잤더라고요 숙소에서 진짜 체력이 다르지 와나 너무 피곤해 내일은 아쿠아리움도 가기로 했는데 우리 티켓도 다 끊어놨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여보 지금 상마에뭐 한대? 상마에 보고 싶지 보고 싶지 근데 나상마이뭐 하는 줄 알아 뭐가 안 돼? 상마 어, 맨날 귀만 그렇냐? <웃음> 아침에 상마이가희한하게뭐여요 눈부신 걸 안다? 아침에 눈딱 눈뜨잖아 그러면 눈 바로 이렇게 비벼 그리고 자기 전에는 눈 쪽은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하는데 귀 쪽은 이렇게 잡고 있잖아 여기 그래서 이렇게 쓰러. 귀여워 귀여워 상마이 나는? 밖에서 이러지 마음 <웃음> 음. 맛있지 이거? 어 씨, 조리팡 맛이네 이 커피 진짜 맛있지? 조리팡맛조리팡조리팡너 팡이 중독된 거 아니야? 조리팡조리팡이요조리팡이요 조립항. 지금 여기 해운대로 왔거든요 은혜야 근데 여기는 술 먹는 데 아니야? 왜? 맛있는 데지어 <웃음> 아, 뭐야? 꼼장어 어너 꼼장어 좋아하잖아 은혜야 우 꼼장어가 진짜 맛있어 먹을 거야? 근데 꼼장어 잖아 뭐데? 이랑 생선 먹으니까 <웃음> <웃음> 그래 무슨 여기까지 와서 생선 먹어 어, 여, 네. 나뭐 머리에 물나 맞는다. 꼼장어 물이야. 고메 밀면. 아, 근데 이럴 순 없어. 저기 이명재 씨 밀면집 가자. 아, 나 오이 안 먹는데. 짱철이. 주. 음. 그거 뭐 음. 밀면에 족발향이 나잖아 알지? 너는 비빔면 시켰잖아 비빔면 음. 족발향이 안 나지 밀면은 족발향이 나이 족발향이 좋아서 먹은 거야 니가족발을안 먹어주니까 아, 아, 아 다르지? 완전 다르지? 어. 합치지 마라 자, 여러분 오후 8시인데 저희 둘다 호텔로 가고 있어요 매우 건전하죠? 왜냐면 은혜가 비빔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배 과부하가 와서 배가 좀 아프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호텔 들어와서 룽가룽가 자 여러분 지금 다 하나 일어나가지고요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밥을 뭐 먹을 거냐 어제 돼지고발 먹겠다고 했는데 은혜가 얼마 전에 설렁탕 먹고 취해가지고 마른 한거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또예민하게지려야아 <웃음> 미안. 그래서 어제 낙곱새 같은 게 아른거리더라고요. 근데 낙삼새라는 게 있는데 낙지 삼겹살 새우라고 적혀있는 거를 봤거든요. 낙삼새 한번 먹으러 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때리는 거야? 기주. 아이씨 <웃음> 조식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어제 밤늦게 뭐 하느라 그짓말 치고 <웃음> <웃음> 엄마는 사이좋은 줄다고 찾았다 낙삼세 SBS KBC 삼사 다 탔네요 은혜야 미쳤다 맞지 많이 퍼가 많이 먹어 와 미쳤다 부산에 이게 <웃음> 예, 낙삼세 유명하더라고요 사람 많아피데 <웃음> 엄청 크게인 엄청 크드시좁 만쯤. 여보 잘 먹었어? 잘 몰라. 이제 나밥반 공기 남으면 말려줘. 빨리 뭐라 하잖아. 그건 내가 아니라 악마야. <웃음> 오케이 알겠어. 김산부들 많이 먹으면 가스 차고 이런 게좀 심하더라고요. 진짜 말려줘야 됩니다. 나 이제 아쿠아리움에 한번 가볼게요. 아쿠아리움 갔다 오면 또 배고파지겠다 맞지? 어. 생선들을 보니까 너는 왜어였어난 디저트. 양마 새끼. <웃음> 맞아 악마야. 왜나 디저트 싫어하는데 디저트 먹어? 양마 <웃음> 사탄 새끼. 놀이동산 온것 같아. <웃음> 오랜만이다, 약간 이런. 그래, 이런 동심이 필요하니까 이게 태교야, 그냥 너 신나지 뭔가. 너가 너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음, 헐, 너무 맛있겠다, 벌써. 아, 그런 거구나. 아, 알았어, 알 <웃음> 와, 여러분, 아마존 열0개입니다 얘, 아마존 왔을 때 시장에서 다 팔고 있던 애들이었거든요. 얘는 피라냐요? 아니야, 비슷한 애야. 파쿠라고 뭐 하는 애들이데 네. 먹어? 아니, 안 돼. <웃음> 매트니스에요, 매트니스. 우리가 잡았던 거. 예? 어, 아마존 애들이야, 와 제일 예쁘다. 얘도. 오, 쟤는 처음 봐. 쟤는 여기 맞네요 그냥. 아우다, 아우. 나우. 우와. 아. 잠수 거북이래. 근데 이거 생태교란종일걸? 뭐야, 씨. 생태교란종인데 방생을 한 거지, 사람들이. 태운데 앞바다에서 잡은 거래? 아 이거 종교 때 버리잖아 알지? 몰라. 잉어버리고 하잖아 몰라. 그런 거 있잖아 막 방생하면서 소을빼잖아 불교 이런 데서 너 불교잖아 나 불교 아닌데? 기독교야? 어 크리스찬 너 근데 천주교도 믿고 셋다 가잖아 다 좋잖아 이리 <웃음> 봐봐 그래 이게 문제야 이래서 늑대고북도 생생겨나도 돼가지고 허가바빠 했잖아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는 요거 하나 남생이 근데 이거는 야생에서 보면 건들기만 해도 안돼 피라냐 피라냐 피라냐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커왜 이렇게 어, 뭐. 무섭게 가만히 있어? 원래 이래 손가락 딱 넣으면 이제 바로 달르르 하는 거야 와이거 피라냐 사이즈 미쳤어요 호부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물 위에서 봐봐 오 좋아 오개커개커 뭔가 가만히 있어서 더 무서워 차라리 돌아다니는 게낫그리왜 저걸 넣어놨어? 졸라. 어 <웃음> <웃음> 여기 있어 여기 잖아 내가 보여줄게 여기 뭐. 오오오오오오 잘보여잘보여이 위에도 있어 우 신기해 예쁘지? 뭐야 다트프록이라고 얘가 독이 엄청 세. 그래서 아마존 원주민들이 독침을 다트프록에 독 묻힌 다음에 동물들 사냥해 아 근데 나좀 킹받는 거 있어 뭔데? 뭐말이줘 아 미안 미안 미 아, 신나가지고 이거 봐봐 뭐, 훅돔 뭐. 저거 내가 아마존에서 내가 잡고 싶어 했던 거야 퀵콕뺐어 그렇지 근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저거는 음, 오스카라고 하는 건데 저것도 진짜 아, 내가 키웠어 아, 내가 키웠어 개 아. 빡쳐? 아. <웃음> 네온테트라라고 어 네온테트라라고 반상용을 많이 키웠어요 먹이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루파루파 어. 알아? 얘네? 어 옛날에 많이 키웠어요 근데 이게 키우는 게 막혔다가 지금 다시 키울 수 있게 된 거야 이걸로 아, 먹어봐 아. 아니 너 여기 개구리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아. 이걸로 먹어봐 으징그러시 <웃음> <웃음> 이거지, 이거 다 아마존 헐. 무섭지, 이거 오우. 옆에 서봐 어 <웃음> 무서워 야 이거는 2미터 되겠다 오요요요요요 예, 예, 예. <웃음> 이거는 파쿠. 얘가 우리나라 강원도 횡성에 방생이 됐었대요 아시끄러워그래 <웃음> <웃음> 저가 아마존에서 먹어봤거든요 피라루크 <웃음> 맛있어 육고기 은혜야, 육고기 육, 육 육국이 은혜야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펭귄 펭귄 너 어, 어, 파도를 할수 있대 오와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좋아나봤어 이거 전기배변장오네요 이거 전기하면 바로 주고 사람 이것도 아마존에 살고 있어요 일렉트릭이 만지면? 만지면 전기가 올라 아니 물에 손을 넣어 물에 이런. 손을 넣어 얘가 그 순간에 전기를 발생하면 감자인데 그래서 물고기를 사냥할 때 물고기들 있잖아 그러면 오. 전기를 싸아주고 물고기가 붕 떠오르잖아 그걸 오. 먹어 우와 뒤질래? 아그 줄어드는 거잖아 야야야 논다 논다 한다. 논다 야야야 뺀 논다 나도 펭귄 찍을래 귀여워, 귀여운데, 얼굴 자세히 보니까 좀싸가져가 생겼네. 어, 이거 뭐야, 엉덩이. <웃음> <웃음> 발 가자, 나창피 <상패해>, 이런 거. <웃음> 나 동심으로 좀못 돌아가. 야, 저기, 야. 어디? 헐, 개 귀엽다. <웃음> 저기, 뭐여서 자고 있는 거 봐. 쥐 같아, 맞지? 저, 아니야. <웃음> 상어가 생겼지? 아니? 상어가 생겨가지고 실버 샤크라고 하는 거네. 관상어로 아, 많이 키우는 거지. 옛날에 청계천 가면 한 마리에 다2천원에 팔고 그랬어. 아니? 아, 나, 오빠, 이게 뭐야? 상어 개통도래. 난 상어 잘 몰라, 일로 내가 알는거 많은 척 하고 싶어. 알겠지? 아, 와, 이렇게 위에서 구경하게 해었구나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있잖아. 어디? 저기, 저기, 저기. 야, 저기 다 옹기종기 모여 숨어있네. 저 개상어 아니야, 내야 너, 너, 어이씨, 깜짝이야. <웃음> 이게 블랙팁 샤크라고 해가지고 t 이 있잖아 블랙팁 얘네랑 다르네? 저게 다큰 거야 얼마 안 크지? 그래서 관상으로 키워 키울래? 아니 그래도 진짜? 그도 이런 거 하나 하자 아 싫어 들어가 봐 들어가 봐아 힘들어서 못 들어가네 어우 <웃음> 들어가 봐좀 쑥스러운데 이런 거뭘 쑥스러워 낭만 있다 <웃음> 나와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예쁘다 여기패스 이거 블루탱 오, 예쁘지? 얘네도 많이 키워, 엄청. 본인도 키우고 계셔. 야, 보고 오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트TV의 보고입니다. 어, 이구 징그러워. 지치야지치야 지치? <웃음> 상어 진짜 커, 오빠. 어? <웃음> 야, 저거 뭐야? 야, 돗대는 거 봐. 이야 이게 찐이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아이씨 진짜. 주먹이 날라왔어 우리 집 앞에 사는 애들이야 불가사리? 어, 만지지마 냄새나 유해 동물 느낌 어 상호 아닌가봐 어상황 아리다 제가 여기서 인어 지금 인어공주 쇼하나가서 내가 보고 싶다가 기다리고 어, 있는데 와얘 진짜 멋있어 오늘 화랑이어 아, 복도 색깔이 진짜 저래요 지금 눈 와, 봐봐 진짜 돌리고 멋있어. 있어 어 진짜 눈 돌리네 야비한 새끼 나라이안 하시네 거 받고 귀뚜게 되거든요 원래 와대단하시다 진짜 애기들뻥 가겠다 마치 어. 호랑이가호랑이다 마법의 춤. 문 애들 엄청 좋아? <웃음> 저 밑에도 니누공주 <쓰레기까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약간 마음이 이상한가봐 왜? 눈물이 났어 저 보고 호로랄라, 호로, 호로자식. 호로랄라, 호로랄라. 마법추 으, 나한 마리 빨라서못하겠어나 차라리, 호로자식, 호로새끼. 호로랄라, 호로랄라. 마법에? 의 으, 개시로. 여기는 근데 비이왜 이래? 산호 때문에 라이트 라이트를 쏘는 거 같습니다. 좀 대박. 저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싶었거든요. 아이소코드. 어, 심해 사식하는 객관고 같은 애데 이거 일본에서는 먹어봐 그래서 일본으로 쌓이는 것도 같다. 있어. 두고게 근데 객관고랑 더 비슷해. 아, 진짜 더럽 더러... 아 진짜? <웃음> <웃음> 국내 단독 전시대 아 진짜로? 그러네 해파리 뭘 귀여워 내가 쏘이면 손다 붓고 얘는 귀엽잖아 진짜 예쁘다 근데 장난감 같이 만들어야지 근데 엄청 빨라 헤엄치는 게 우와 여러분 얘 진짜 특이해요 문어 해파리래요 파랑구리 문어 같이 생기긴 했어요 얘는 뭐야? 우와 신기하지 여기 쩜 점점 이렇게 있어 오. 해파리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어, 맛있... 문어다 맛있겠지 <웃음> 20kg 35만원 쪽좋아하시장 낙찰 <웃음> 아 해마 해마 지금 뭐 하는 한... 뭐 거를 같이 하고 있잖아 렉스 렉스 아 얘 너무 귀여워 옆으로 팔같아오얘얘빨아 오, 오, 얘도 맛있을까? 아니. 이거 황소개구리 잡는데 가면 진짜 널려있거든요, 도둑게 이런 식으로 사육 환경을 꾸미면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이거 봐봐요, 플러그피시라고 해가지고 오, 이렇게 생겼어. 걸어다니면서 물고기들 바까이 오면 푹 하고 먹어. 저게 샌드 타이거 사머래. 오, 앉아나 먹어? 앉아나 먹나 봐. <웃음> <오>. <웃음> 얼굴이 돌고래인데? <절구른데? 웃음> 이거는 그루퍼, 돛돔 같이 돛돔. 야, 이 봐봐. 와, 진짜 물리면 얄짤 없다 이거맞지 어. 무슨 맛일까? 맛없어. 네. 얘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혜야왜하시어 아, 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멋. 귀엽다. 매불이 <웃음> 바다가 보이가봐 저기 써있어요 매불이 바다가 보. 와, 너무 멋있다. 봐봐. <웃음> <우와. 웃음>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아, 귀여워. 아유 앞다리가 없네. 그 물에 걸려? 잘 구조했다. <웃음> 얘왜 옆으로? <웃음> 고기덩이가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이제 응. 어디 갈 거야? 카페. 카페 가서 뭐 먹어볼 건데. 디저트. <웃음> 악마새끼 <웃음> 악마새끼 내가 쳐다나겠어 여러분 카시나 왔습니다 어 완전 편집샵이네 진짜 자세요 빨리 와 빨리 <웃음> 비싸 깜짝 놀랐어 비싸 옛날에 홍대에서 진짜 유명했던 편집샵이었는데 카시나라고 그때가 바야흐로 한 2011년 정도 스투시랑 뭐 콜라보한 신발 하나 다 샀지 저지였죠 저지인데 이제 샀지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 딱 신음으로써 뭔가 내 느낌은 다 나를 쳐다보는구나 란종의 끝 밖에 멀미나지? 너 항상 멀미나지 이 카시나야 아 <웃음> 이제 악마 새끼를 깨우러 가볼게요 악마 처단하러 왔습니다 저 악마 자식 벌써 먹을 생각에 사진부터 전 제끼고 있군 르리스마스 분위기의 카페인데 악마 새끼 처단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여기 카페가 예쁘다고 해서 또 일하시는 분이 구독자분이셔가지고 여 사진 찍어줬 그래? 여러분 저는 사실 은혜 사진을 잘안 찍어줘요 은혜가 저를 더 많이 찍어주지? <웃음> 제가 더 관종이어가지고 알지? 아니 제해 제대로 해 왜? 아 밖에서 오셨어? 괜찮아 안 가서 이렇게 멋있게 아 그럼 해 빨리 앉아서 멋있게 멋있는 척 해? <웃음> 됐어 이제? 의자 정리해놓고 그렇지 착하네 이 돼지 악마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웃음> 찍고 안 올리잖아 아무것도 안하고 핸드폰 용량만 차지하는 거잖아 음안돼 <웃음> 음. 악마야 멈춰 악마새끼 <웃음> 궁금한 게네가 나를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야? 지금? 응. 냄새 나는 사람. 생각... 봐 <웃음> 해산물 냄새? 생선 냄새? 무슨, 무슨 냄새? 아물내새? 이상한 냄새 <웃음> 연애 초기 초기야? 돈 없는 거지새끼 <웃음> 너도 나한테 말해봐 상처 잘줄 자신 있어. 너도 말해라 뭔데? 초기? 아니면 지금? 초기 초기에는 다리 마른 얼굴 뚱뚱한 새끼 에이. 상처 안 마라? 너가 항상 하는 그래 한잖아. 내가 어떻게 상처를 줄게 좀... 아, 아 뭐야 씨 지금은 아. 아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너무 상처 받아가지고 여행 끝나 나 바로 나가? 너 바로 나가 기쏙말로 말해봐 일로 와봐 똥통해서 신발 끈도못 묶는 산모 <웃음> 진짜 솔직히 말해줘 나. 솔직한 건뭔 아, 개소리야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정의가 어디있어우럭같이 생겼어 야, 그럼 이게 질문이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 너가 본난 이미지 뭐야 상남자 귀여움 생선 나오고 그래서 생선을 고른 거잖아 맞지? 그냥 꾸미고 싶어하는 똥댕목 <웃음> 이거 안 올려야겠다 <웃음> 여러분 저희가 어디에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스타필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부산 까지와서 무슨 스타필드를 <웃음> 가 하지만 여러분 저희 동네에 스타필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처럼 여기서 또 분명히 아무것도 안 사고 저희는 돌아갈 겁니다 갈 제?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한우를 먹기로 했습니다 한우 맛있겠지 그리고 회도 조금 사가지고 집에서 저 혼자 먹을 거예요 회는 너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냥 한우만 <웃음> 먹어 아 그니까 너가 난... 잊지 말라고 했다 야, 이게 돼지새끼야. <웃음>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아니, 건남이 하나 사줄게. 어, 이거 건남이가 좋아하겠다. 이것도 건남이가 좋아하겠는데? 왜, 우리 엄마가. 왜? <웃음> 너가 건남이라고 했잖아. 내가 하니까 기분 나빠? 우영이는 뭐 하냐? 우영이 스타일은 아니야. 우영이는 저희 엄마 이름이고, 건남이는 은혜 어머니 이름이요. 야, 너좀 졸리 죽인해 야, 엄마 이것도 아까워 죽 이거 좋아, 아빠, 이거, 이거. 이거는 병찬이. 또 쓰레기야? 병찬이는 장인 어른 이름이요. 슈베! 힘들지 은혜야 응. 이마트 트레이더스만 가자 우리 여기는 잘못 가는 곳이니까 맞아 연락오 여러분 저희가 상만이 거 사고 싶었거든요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거 같아 상만이한테 진짜 그치? 빨리 사 어, 이거 한번앉아볼래응 앉아봐 아유잘 있어 자어 네? 어, 그래? <웃음> <웃음> 빨리 와한 번만 앉아 알겠어 오야 진짜 좋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 저번에 그인인기더라 아니, 아니, 냐니아지 대사? 그 크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엄마랑 <웃음> 해줘. 엄마니 싸워서 니 아니, 시그니처니 아니, 이제. 어, 우와. 너무 맛있아것같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해 나 혼자 이거 먹어서. <웃음> 소고기 아니, 어니습니다 소고기 지렸다 이거 부산 와서 돈 제일 많이 썼다 지금 그러니까. <웃음> 근데 다 구워줘요 소고기를 소고기 소금 아닙니까? 초고 음. 미쳤어 은혜야 대맛있지 음. 무슨 맛이야 표현해봐 갑 잡은 소를 <웃음> 가짜 <웃음> 어아니야 그만 먹어 왜? 아까 말려달라고 했잖아 아니 이거 한번 해 먹어볼라고 악마 새끼가 들었구나 <웃음> <웃음> 이 악마 새끼 아, 아, 아. <웃음> 야이 새끼 진짜 악마가 됐네 은혜야 아시멜로는 조금만 먹어도 지구 세 바퀴 반을 돌아야 겨우 몇 그램이 빠지면 어고 오빠 맛있어 맛있어? 뭐, 나 한번 먹어보자 네. 난 악마다 추벨 네. 콜라도 콜라까지는 안돼 진짜로 구독자분이 주셨어검그야지또 직원분이 구독자분이셔 가지고 콜라 서비스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 이게 다 악마라고 표현했잖아 아까 맞지? 니네 말을 뱉는 변명 자체가 다 악마라고 아까 나한테 표현을 한 거잖아 아니 적게 먹는 게 어게야이악마 절고 있네 많이 과식하지 않게 그럼 지금 어때 배가? 딱 좋아 아딱 좋아 표정이 <웃음> 악마의 홀림 표정인데 <웃음> 또 먹어볼래? <웃음> 여보 괜찮아? <웃음> 역시 악마 새끼한테 접근 돼지 악마. 배도 엄청 많사. 만사... <웃음> <웃음> 아직 7주야. 여기 쭈꾸이 말고 다른 악마. <웃음> 숙소로 가자 이제. 여러분 숙소로 가기 전에 마지막을 불태우기 위해서 사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배불러. 이 악마 새끼. <웃음> 아까 나랑 타협하던 그 눈빛 역시. 아왜안 말려? 짜증나게. <웃음> 아니, 잼민이 짤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저 터질 약간 이런 짤이 있는데 너한번더 보여줘 봐짜증나 아, <웃음> 나왔다 봐봐 <웃음> 이거 제가 은혜 귀 빨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 사격하러 왔습니다 은혜 사격 진짜 잘하거든요 내기? <웃음> 뭔데? 또진짜 <웃음> <너> 나왔다 <웃음> 어, 사격팡? <웃음> 사격팡 <웃음> 사격팡이요 <강해요. 웃음> <웃음> 960점. 아. 오! 오! 야이씨! 자, 제가 960점 끝났다! <웃음> 기 아, 아, 아, 아, 아, 아, 깨친다상만 <웃음> 지금 해볼래? 아니 너 혼자 상만이 장난감 다져 너가 야 세게 해야겠다 오 <웃음> 세게 오이 잘하네 오이 잘하네 아가비가비 어. 이거 아, 하나요? <웃음> 야 상만이가 3초면 끝나게 는데 <웃음> 아니 근데, 근데 너 잘하더라 생각보다 다 터뜨리면 뭐 줄까? <웃음> 그래도 이 토끼 하나야 <웃음> 애초에 이게 몇개터뜨면뭐 어, 어, 이런 게 아니, 없었죠? 아, 물어보고 갈걸. 그래도 쭈팡이 토끼인데 토끼인이 얻었다. 상만이야 그냥 쭈팡이 다 뜯어 놓는 거야? <웃음> <웃음> 악마견이거든. 그냥 나솔러 보자. 어, 성훈아 가려줄게. 미안해. 성훈아 미안해. 열렸어. 너 졸리지. 오늘 자, 얼른 자. 나회 혼자 먹게. 잘 자. 내일 상만이한테 갈게요, 여러분. 라상라상. 여러분, 가는 날 지금 눈 떴거든요. 눈 뜨자마자 저희 두 마리 돼지는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세 마리 돼지야. 주방이? 아, 나 일어나서 기분 안 좋으니까. 진짜 아프네. <웃음> 어, 조식 패션. 어, 은혜야. 근데 나는 조금 밖에 외출을 하려다가 밖에 먹을 거 없으니까 조식 먹자라는 느낌인데. 너무 느끼 조식만 먹겠다는 스타일이야, 지금. 아, 따진다고. 귀 <웃음> 챙겼어? 야, 이거 그거잖아. 세차카드잖아, 우리. <웃음> 이게 개웃겨래 일로 와 여기 불 들어왔는데 왜또다 눌리지 <웃음> 내가 설마 고상하게 이런 거 처음에 먹지 않겠지? <웃음> 내가 얼른 먹어 너 먹는 거 찍게 <웃음> 아니 거기다 넣는데 이게 <웃음> 버섯 아니라고요? 식빵만 넣을 수 있는 거같나다 <웃음> 했나? 응 가자 부산 인사함 해라 알겠어 <웃음> 빨리 상마입으로 갈게요 여러분 상마이 장난감 주자 그래 자 여러분 저희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은혜가 풍선으로 딴 토끼 인형을 상만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역시나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상만이 <웃음> <성만> 게 뭐예요? <웃음> 하지만 아직 크리스마스 끝나지 않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야 이거 봐 아직 몰라 뜯어줘야 돼 상만 <웃음> 야이새거충 자식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상만이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아니 날려가는 게개 웃겨 상만이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태교 여행은 여기서 끝! 영상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네, 태교 여행 가지 말자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웃음> 뭐야? 니 때문에 간 건데?